헤드램프를 비롯해 등입니다 할로겐 전구의 짧은 수명 고 타입이라 LED와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나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순정인 만큼 검사 통과 걱정 없이 교체할 수 있죠. LED 사양에서는 미등이 LED로 적용됩니다. 흔히 면발광으로 불리는 부분이죠. 그외 정지등이나 후진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모두 할로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LED 사양 보조제동등의 모습입니다. 필러 탈거를 요하는 만큼 신품 고정 핀도 준비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트렁크 리드 트림을 탈거하고요. 아웃사이드 램프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합니다.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테일램프를 탈거합니다. 보조제동등 교체를 위해 시트 어셈블리를탈거합니다 각종 트림과 필러도 탈거하고요. 여기까지 탈거해야 보조제동등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교체가 매우 간편한데 말이죠. 할로겐에서 LED 테일램프를 변경시 터미널 핀의 위치가 다르며 LED 사양을 위한 핀도 빠져있습니다. 순정핀을 사용해 커넥터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외 별도로 LED 사양에 맞게 배선 작업을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테일램프에 떨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신규배선은 좌측과 우측 각각 별도로 만들었으며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스퀘어를 준수해 작업하였습니다. 신품 테일램프를 장착 후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접지는 메인 접지에링 단자를 사용해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던 벨트 고정 볼트를 비롯해 시트 고정 볼트 모두 토크 체결하고요. 특유의 긴 수명이에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에습니다 L...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있는